밤만 되면 오버월드에서 반드시 생성되는 적대적인 생명체 좀비라고 부르곤 하는 이 괴물들은 플레이어와 주민들을 위협합니다. 달이 떠다니는 한밤중 선량한 징징인의 집문을 좀비들이 두들깁니다.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비들은 힘도 강력해서 문을 부술 수가 있습니다. 자고 있던 주민들은 예기치 못한 날벼락에 몸을 물어뜯기고 좀비 주민으로 감염됩니다. 이 좀비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건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지만 추측으로는 알수 있는데요. 마인크래프트 기본 스킨인 스티브의 옷과 동일한 패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좀비들은 수많은 스티브들의 흔적이 아닐까 하는 추측들이 오고 가고 있죠 이런 사고뭉치 좀비들을 막으려고 철골렘과 같은 경비원들을 고용하기도 하지만 간혹 좀비들의 수가 너무 많으면 강력한 철골렘들도 사지가 분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은 플레이어들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야생에 갓 정착한 신입들은 갑옷도 무기도 없기 때문에 밤마다 죽을 위험에 항상 처해 있죠